안된만안 들어. 안 들어. 앉아라. 앉아라. 앉아라. 안 들어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어알안어 알았어 대이 된대. 안 된대. 안된 애플 광고? 닭가슴살 해줄게. 아고야이거 맛있는 거 줄까? 옆에다? 한에다 줄까? 응. 응. 안돼? 애플이 달라지네요. 응. 응. 응. 이 응. 달라지네. 그럼 아, 예쁘게 요본고 한번 해볼까봐 아이고 아예 이제 옆으로 누워고막 기다리네. 음~ 이삼어 네. 네, 어~ 귀여워. 어~ 아, 애플 엄마 그고첫 미용 성공 자동 1등 기다 아이고. 애플이가 먹어볼. 아이고 얘네들, 얘네들 질서 정연 안 되겠는데. 내말안 들어. 앉아라. 앉아라. 안. 알았어, 알았어. 어이구. 자몽 하나. 우리 한파. 블루. 야야야야야야야. 잠시만. 코바코. 이그 다음에 누구야? 애플이. 망고, 망고, 망고, 망고, 망고. 망고 안돼, 안돼. 다시 일 번은. 아이 왜야? 이번어디갔어 환타! 3한 번은 플루4 번은 에플5 번은 최하겠다안 돼. 다아 자식 짜몽, 환타! 블루야야야환타야 애플! 트야고야몽 짜몽 <웃음> 한타 블루 애플 망고 짜몽 <웃음> 한타 이거 이거 밥그릇에다 좀 나눠줄까 블루 애플 응. 안돼 망고. <웃음> 1번. 1번. 1번. 어, 우리 예쁜 망고. 예쁘어. 어이구 예어고 어, 이한번아 망고. 찬몽아 산타야. 산타. 차. 블루야. 블루 어디 있어, 블루? 불어갔어플불가어왔플 어디갔어? 에어디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r t i s tv